제가 영화 아카데미를 진짜 꼴등으로 졸업했거든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아 내가 정말 꼴찌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1등과 꼴찌가 없는 세상에 들어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. 실제로 그냥 나에 대한 문제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내가, 내가 남... 들과 얼마나 비슷하면서 얼마나 다른지 그 간극 안에 있는 뭔가를 찾아가는 거라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 남들과 조금씩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흥미롭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왠지 어, 될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음, 그리고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돼요. 어, 동기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제 궤도에 오는 것 때문에 아직 아닌 것 같아라는. 약간의 위축감이 될때저흘또은없시는데요저 <웃음> 아이 낳고 서른 년을 했습니다 굉장히.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듯이 매일 신학을 고민하면서 뭐 졸업 후 거의 10년을 견뎠어요 그때 정말 될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고민하면서 어, 견뎠던 시간은 사실은 어, 약간 슬플 수도 있고 고그리 네, 괴로울 수 있는 기억이지만 그냥, 그냥 될 거다 라는 그 나에 대한 믿음 어. 그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뜨는 거는 아, 그때는 모든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날 너무 몰라 <웃음> 한계를 몰랐던 나의 응. 어떤 그런 순수함는 잃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어떤 장르적 감각을 증명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저의 상상력보다는 혹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연출력보다는 굉장히 한계 지워지는데 그 역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죠 타협하고 설득하고 혹은 양보하고 그 포기가 절대 나에 대한 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은건 그 동기들 동기들한테 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뭐. 선생님들도 물론 훌륭하셨지만 비슷한 고민하는 동기들 보면서 거울 삼아서 나 자신들 이렇게 많이 보 봤던 것 같고 동기들이 많이 자극이 됐었던 것 같고 영화 아카데미의 자산은 내가 처음으로 만들 수 있었던 단편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 동기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도 장편 시나리오 뭐 두려운 모니터이자 응원해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동기들하고 싸운 거? 싸우고, 화해하고, 싸우고, 화해하고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영화적 취향을 빌미삼아 인간적 실망감 <웃음> 근데 다 영화적 성향이 달라서 원하는 게다 달랐어요 서로서로 그리고 영화를 한다는 게 욕망이 센 분야라서 서로를 맞춰가는 게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도 만나고 있, 있으니까 인생에서 제일 좋은 친구들이었죠. 강하게 제가 <웃음> 만든 영화들에 대해서 평, 평도 해주시고 솔직하게 얘기해주시고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또 견디면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나중에 솔직하고 과감없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연습도 되는 것 같고 피드백과 어떤 상업. 에이 영화 아카데미 가기 전에 이제 뭐 나름 영화광으로 뭐 이런저런 영화들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해보려고 또 영화들을 분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실제로 영화 찍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가 영화라는 한 이렇게 물체를 손에 넣기까지 실질적인 실질적인 뭐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.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.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. 법적으로는 1년제라고 해놓고 1년 반으로 바뀌었다고 해놓고 우리는 단위긴 2년을 다녔어. 그러니까 그때는 교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강사를 우리가 요청하면 되면 불러주고 아니면 안 불러주고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주임 교수님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. 영화진흥공사 직원과 같이 그냥 아카데미 생활하한 거죠. 별것 아닌 다섯 컷을 가지고 장비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 <웃음> 혹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나 뒤에 하고 싶다 이런 아주 옥신없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. 목욕탕을 운영하는 어떤 선배로부터 일해온 하고 해갖고 거의 물로 일일이 씻어내고 그런 고 소품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 보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였어요. 그 조차도 계산을 못 하고 아껴야 한다. 일단 헝그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거의 일일이 막 씻었던 기억이 나네요. 24년 전 1994년 폭염의 기록을 매일 깬다 하면서 계속 94년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다닐 때였어요. 그리고 그 실습 작품으로 나갔을 때 이제 좀 검은색 티셔츠 입고 갔는데. 절한 동기들 옷에 검은색 티셔츠 이렇게 하얗게 그 백사장 소금처럼 염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, 그 폭염 속에 그 조명기랑 카메라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했었죠 아카데미 때는 거의 양수리 종합 촬영소에서 살았었고 영동 왔을 때는 이렇게 그 침낭 같은 거 스탭들까지 다른 내네 스텝도 있고 막 다른 애들 스텝도 있잖아요. 강의실에 이렇게 히터가 주변에벽 그 쪽으로 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침낭 같은 거 놓고 스텝들도 자고 다 자고 있어가지고 약간 누에 고치 듯이 막딱막 그냥, 그냥 항상 MT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거. 그게 좀 재밌었던 거요한1 년, 2년뭐 그렇게 진행돼서. 그렇죠, 뭐 동기야. 뭐 세상 제일 친하지. 모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배, 그런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에 하나가 윤성현 감독이 을때 하지 말라는 너무 순간에또어지이면뭐죽 않은 것같아 이게 보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데 사실 그게 싫지진 않을 것 같고, 도요 근데 사실 이좀지나 생각해보면 그게 사들이 되게 많이 많것같아 애니는 힘들어 하지 마, 애니는 힘들어, 힘들어. 힘들어. 네. 극복은 어렵다고 봅니다. 네. 영화인이라면 꼭 직업이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서로 이제 옆에서 보는 것도 안쓰러워요. 네. 영화인, 실시, 영화, 그리고 또, 음 뭐랄까, 우리가 조개원을 해야지, 같은 종족끼리 결혼하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. 꼭, 네. 연애만 합시다. 우리 영화인들끼리. 영원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나리오 일, 쓸때 1년이 넘어가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원래 또 그런 거니까 일단 축하 왜냐하면 졸업은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어떤 한 과정을 맞춰주는 인증 같은 거니까요 스스로에게 저는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 혼자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. 시나리오를 쓴다거나 스토리보드를그린다거나 뭔가를 부상하거나 뭐.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. 자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시나리오 이제 고는그고립된 폐쇄된 장소에서 못 쓰는 타입이라서 이런 지금 이리카페에서 항상 써요. 카페에서는 그울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이 유지되면서. 가끔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엿듣기도 하면서 그 방식이 완전히 몸에 이제 익혀져서 괴물 때부터 괴물 이후의 모든 작품들은 다이 근처의 어떤 카페들을 전전하면서 봤었어요. 외감. 음, 학생의 세계에서 이제 무한 어, 동료의 세계로 온 거예요. 저희들의 세계로 저희분의 노력과 그은 감독들과 늘 환영이고요. 어, 두렵기도 하죠. 어, 이들이 얼마나 어, 나보다 더큰 상상력으로 <웃음> 어, 더 대단한 능력으로 연출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임치가좀 좋아질 것은 아닌가 고 오히려 두려워할 사람들은 저인 것 같아요. 어, 그래도 음, 기추도 붙이지 말고 스스로를 어, 믿어주고 그리고 적절한 순간을 치아하고 그리고 동기들이라는 무기와 재산을 가진 것에이니다 파요? 네. 어, 이행식이고 무리 무리한 것 같은데 무리한 컨셉인 거 같은데. <웃음> 야 이런 걸 하는구나. <웃음> 다른 분들은 다 잘하셨나요? 카 카리스마 넘치는 후배님들 파파밤면저한 영화 인생으로 초대합니다. 장준환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아 그래요? 카운터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덤벼라. 카 파 35기 여러분들 <웃음> 파도 파도 끝없는 경장력이 생기기 기원하니다파 모르겠다 파 35기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 3355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.